아, 깨져버렸다. 아, 반대 방향 봤어.. 아. 아. 들어왔다.. 쪼아. 어요좋았어요 어! 아쪼소리 소리. 소리 어.. Top four has located a bomb. 나.. 에이.. Not... 숨소리 캐릭터가 내는 줄 Shut the shit u here! You have entered an enemy-controlled area. Leave now. You have been spotted by hostiles. Fall back. 어차피 제가 레이스 스타터라서 제가 먼저 죽어요, 어떻게든 you will be if you in this area. You 너무 무서 들어오면 좋네엔스폰 어디죠? 누가 여기 들어왔어? 흐어어어어어어 <웃음> 닥쳐라! 일단 저희가 2대0이거든요 아네 빠르게 이겨볼게요 어? 노란핑 노란핑 으비 세탁실인가? 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안스러운 보다나 아, 이거 봐. o p a s t 또 사살 지원던데 나뭐뭐지 l a s 한는 어디 죠 위치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 어디 있지? 3킬 했는데 왜이 안돼 내 킬이야 이층이니 2층? 어, 어디 있는거야? 게재미 에 <목소리가> 여기 들어가실 분 들어가세요. 어디스펀폰이에요노스는안 어디 보여요, 노스바네 레페, 레 아! 벌스 왔네. 옥상에 아, 옥상에 옥상에 옥상에 에 아씨. 몽탕이랑 카, 몽탕이랑 카피탕이 둘이 같이 들어왔어요. 아마도 예시. 버, 버, 계속 버스를 관련한 거야? 버스를 방탄이 입었죠? 그래서 네. 네, 오 잠깐만 나 마이크 소리 안 들리. 제카피타 아, 까비. 어, 어디에요? 일정? 일 일정. 아! 어 계단, 아... 계단 계단, 섰어. 침도 밑에 숨는... 아니 나 근데 디피셔면안 되겠어 시간도 많이 나와가지고... 봤네 반대로 돌아오는 거 조심해요 공태에만 <목소리만> 보지, 보지 말고, 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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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오 이상. 어, <웃음> 뭐야 쟤? 뭐야지 뭐야. 이스각그내이스트라즈한명 있어요. 글라즈가 지금 어요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 <웃음> 제 <웃음> 어. 소리 나네. 그런 거 같아요. 로삼으로니척브리게컷 니게로. 니게로. 니게로. 니게로. 니게 들어가 e c 그럼 이 s 10 seconds. 5 s e c 5 seconds. 10 s e 10 e 10 10 10 10 I'm n o 킬 했거든요? 인정해주십니 e not sure if you're n o 다 s u 뭐야? 우리 뭐야? 우리 뭐야? 뭐야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이 you're not s 폰 r e if y o u r 이 저, SW. 아. 창문 아. 아. 닫 아. 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처음 배치 볼 때는 막 골드 만나다가 연승하면 할수록 플레 만나고 다이아 만나고 희한한 게임이야. 이야 죽을 뻔. 얘는 어디에? 이쪽 SW 동물 스폰이에요. 라이온. 왜 라이온을 들고 왔어? 응? 뭐지? 왜 죽은 거야, 나? 어디서 죽었어요? 중계신사 차, 차, 차, 차숨어있어나